주사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둑질이 탈론날까 두려워 서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주사파들 전체가 초토화될까봐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번 이태원의 대규모 희생사태가 터졌으니 이제 이재명 이 표정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는 무려 154명의 희생자를 냈고 132명이 이르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 2014년에 304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비견될 만한 최악의 규모인데 아직도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가 난 29일 밤 용산진무실에서 긴급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사고수습에 나섰습니다. 밤날 아침에 애도 성명을 낸데 이어 침통한 표정으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린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그 어떤 말로 위로한들 위로 가 되겠습니까. 세월호의 기억이 다 지워지기도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닥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비슷한 나이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유가족의 슬픔이 마치 내 자신의 슬픔처럼 TV에서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통곡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멀리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간 우리 아들, 딸들이 고통 없는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픔에 젖은 눈으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던 와중에 놀라운 뉴스 두 가지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첫째는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이라는 자가 이번 이태원 사고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경찰 병력이 대통령의 출퇴근에 투입되다 보니 헬로윈 축제에 경찰이 배치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뉴스는 mbcpd 수첩이 이번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부당국의 사전대응에 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 말입니다. 이 두가지 뉴스에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 뭐하는 곳입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연구소가 아닌가요 이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고는 청와대의 용산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읽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mbcpd 수첩이 이번 이태훈 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윤석열 정부의 사고 대응에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겠다고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 이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번 사고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아예 정해놓고 대놓고 조작방송 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 않으시는지를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mbcpd수첩이 방송을 조작하는 방법 은 최성호 전 mbc사장이 과거 pd수첩 을 맡았던 시절부터 그들의 특기 였습니다. 최승호가 후배 pd들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나온 것이 저번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에 관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가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인터뷰를 실제로 딴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윤리 같은 것은 개나 줘버려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짜를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따고 조작을 해서 인석열 정부 탓으로 몰아붙이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처음부터 드러낸 것 같은데 그 버릇이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능이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그들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이 두개의 뉴스는 주인공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할로윈 축제의 사고는 29일 밤 10시가 넘어서 11시 무렵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의 주장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대통령이 청와대 를 이전한 것이 원인이라고 곧바로 대통령 책임론을 제시했고 mbcpd 수첩 역시 오전 일찍부터 정부당국의 사고대응 문제점을 제보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좌빨의 머리에는 도대체 가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는 전두엽 은빠가된 모양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는 유가족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할까 밤새 그 연구에만 골몰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 짓을 또 시작한 것을 좀 보십시오. 이자들의 혈관에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차가운 뱀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조작과 선동과 세금 도둑질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안 먹히면 가짜를 등장시켜서 사실을 조작하고 조작한 사실을 갖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선동과 거짓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대중을 속이려면 최대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라 몇월 며칠 몇 시쯤 이렇게 상황을 특정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줄리로 만들려는 자들이 등장시킨 태권도 그 노인네 와 사채했다는 그 여자의 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둘째 대중을 속이려면 최대한 구체적인 물건을 보여줘라. 지난번 서울시장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생태 땅집 아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셋째 정확한 팩트와 거짓말을 적절하게 버물려서 흥분할 만큼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짜내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모씨를 8시간 동안 만났다느니 정유라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느니 청와대의 침실에는 비아그라와 거울의 방이 있다는 거짓말은 자극적인 스토리에 적당히 팩트를 버무려 만든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의 최종목적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중에게 거짓의 선동이 잘 먹히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거짓 선동 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실정을 딱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타깃 으로 해서 마녀사냥 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김의겸의 거짓말에도 실체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지만 일단 그들이 주장하고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 대통령이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했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우기입니다. 어차피 믿을 놈은 믿는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지만 믿을 놈은 어차피 뭐라고 해도 믿는다는 그 자신감이 그들을 계속 그 거짓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은 주사파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자파시민단체들과 민노총과 자파언론들과 중고생들을 시위에 끌어들인 통진당 인사들과 정교적 교사들이 이미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매주 촛불 시위의 규모를 키우던 중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모르는 우파국민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저격하는 대모성을 새로 만들고 선동에 사용할 두 사람의 인형을 만들고 선동적인 만화와 그림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윤정권의 조기탄핵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 더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이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붙인 책임의 화살이 탈북 어민들을 결박해서 죽음으로 내물었던 그 책임의 화살이 문재인을 겨누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에 얼마만큼의 돈을 퍼주었는지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무엇이 담겨있었는지 그 실체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첩보를 문재인이라고 듣지 못했 겠습니까 그들은 불과 6-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윤 대통령을 이유없이 몰아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수사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도둑질이 탄로날까 두려워 서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주사파들 전체가 초토화될까봐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번 이태원의 대규모 희생사태가 터졌으니 이제 이재명 이 표정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애도에 맞이한 이 와중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촛불을 더 크게 키울 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mbc의 pd수첩이 오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실수인 것처럼 SNS 내용물을 삭제하고 고치고 PD 수첩도 내용을 수정했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뱀이 왜 물겠습니까? 뱀이기 때문에 물겠죠. 무는 것은 뱀의 본능이니까 무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들이 잠시는 관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조만간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는 그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오늘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새벽에 방송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는 자유파 정부가 되리라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예상보다 너무 깊어서 이번에 우리가 좌파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영원히 좌팔들의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도 인간인지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좌팔들의 실체를 겪어보면서 느끼고 놀라고 그래서 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다시는 노무현을 미워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어찌 저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다시는 좌우를 혼동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된 좌파들의 실체를 오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서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믿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재명을 믿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7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겪는 7년의 시간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경무와 온갖 사람들에 관한 경험을 하게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용산에서의 7개월을 마치 7년처럼 살면서 이번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참배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그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희생자들의 가족들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자유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새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간 우리 아들 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